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비카브입니다. 사무엘도 꼬리가 원래 되게 이쁜데 우리 붓 꼬리는 많이 엉켜져 있어요. 그래서 컨디셔너를 발라줄 겁니다.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. 이 아이는 컬러가 들어가 있는 컨디셔널이라서 음 색깔을 염색을 시켜주는 거요몇번 씻으면 또 사라지는 그런 컬러입니다. 이거를 꼬리에다 묻혀서 씻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저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방을 하나도 했어 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오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? 그렇게 많이 바른 것치우는 정말 연하게 초록빛깔이 조금 나요 누구야꼬리만 곰팡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<웃음> 됐어 Is it o o It's a little p t i r e